자, 이번에는요, 음, 영상 클립 자체에, 어,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크롭 시켜서 자른다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화면에서 내가 조정을 하고 싶은 만약에 클립이 있다고 치면요, 그걸 선택을 일단 하면 됩니다. 자, 터치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음, 밑에 보면 메뉴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음, 이 클립에 해당되는 메뉴. 요 자그 중에서는 뭐 이렇게 컷 편집을 하는 기능도 있고 속도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 이건 앞 강에서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볼륨을 조절하는 개별적으로 볼륨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자 옆으로 좀더 지나가면 여기에 변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변형을 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회전, 미러링, 자르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 회전 기능은요 눌러보면 바로 알아요. 이렇게 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요거 필요한 이유는 가끔 우리가 촬영을 하다 보면 영상이 세로나 가로로 그냥 터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맞춰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러링은 좌우로 뒤집는 기능입니다. 상하로 뒤집는 기능은 없는 이유가요. 사실 이 회전 기능과 미러링을 쓰면 상하로 뒤집는 것까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부분을 확대를 해서 쓰고 싶다 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자르기를 눌러요 자, 그러면 자르기를 눌렀을 때, 요거, 아이고, 요거 움직이면 안 되죠. 자, 자르기를 눌렀을 때, 여기 중간에 보면, 요, 잘랐을 때, 이게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장면에서는 잘랐을 때, 요 장면에서 잘랐을 때,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보라고 이렇게, 요 부분이, 어이구, 자꾸 만지게 되네. 자, 요렇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요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이게 비율 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9대 16, 3대4 이런 비율들이 있죠 이 비율에 맞게 맞추는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앞에 무료라고 되어 있는 걸 체크를 해 놓으시고 모서리를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어,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요 원래 영상 비율을 유지하면서 자르는 게 훨씬 더 좋긴 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오므려 가지고 자, 위치 잡고 확대 축소하고 그래서 이틀 안에 움직이겠다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 됐으면 끝에 있는 요거 자르기 터치하시면 자, 화면이 확대돼서 이렇게 짠 하고 크게 들어갔죠 뭐 요런 식으로 할때 어, 영상의 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가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여기 대각선으로 누워있는 씬도 있는데 터치하시고 자 요거 어디서 어, 안에 쭉 살펴보시면 변형 있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자르기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은 여기 뭐 예를 들면 요 부분만 확대를 해서 보겠다 요런 식으로 하고 체크하시면 거기만 또 확대돼서 볼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확대를 할때 조금 조심할 점은 기존에 있는 영상의 크기를 늘려서 그 부분만 크롭 시켜서 잘라서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확대를 하시면요 화면이 조금 깨져서 찌글찌글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크기 확대를 할 때는 한 120%에서 150% 정도 사이만 확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작업을 하고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어디든 다 확대를 해서 쓸수 있고요 회전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반전도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겠죠 자 특히 반전이 필요한 것들은 셀카를 찍었는데 내 얼굴이 바로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돌리는 기능도 쓸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영상 클립에서 회전, 자르기, 반전 세 가지 기능 알려드렸어요. 자, 뿅!